c best like best dugouts and they uh, got you got a really nice like, spacious clubhouse. 라파기요. 아 원정. 어 광주. 아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아 N.C. N.C. 네. 라파도 어, 넉넉하고 깨끗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광주도 괜찮은데 거기 의자가좀 불편해요 의제가 허리 맞침대가 없어서 허리 아파가지고 밥 밥은 광주가 맛있죠 원정, 원정 경기장을 많이 안 가봤거든요 제가 사직이랑 창원 인천 가봤는데 아 피처스 경기장이요? 그러면 한평이요 좀 멀긴 한데 밥이 진짜 맛있어요 잠실이요? 화장실에 에어컨이 있어서 시원해요 저는 수원이요 야냥 데뷔전이라 서 잠실이요 투수라면 다 잠실이지 않을까요? 잠실 서울이잖아요 네. 광주 좋은 것 같습니다. 밥도 맛있고요, 시세도 좋고, 또 제가 거기서 잘했습니다. 저는 잠실이요 홈런이 나오기 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지. 대전이요. 마운드가 가까워 보여요. 가장 좋다고? 원정 경기자? 라포로만가졌어 원정 경기자. 잠실. 잠실을 바뀌고서. 라카로이 음. 바뀌어서. 잠실구장이요. 커서요. 맞아. 잠실이잖아요. 그... 가장 좋아하는 어... 예, 경기 어... 경기장? 어, 어디가 좋지? 잠실이지. 잠실? 어, 예, 오, 잠실 예, 요즘 바뀌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역시 새로 지어야 됩니다 저는 랜더스 경기장. 롯디빠 야판네밤. 롯데... 잠실... 아, 아, 뭐지? 롯데 부산 롯데랑 기아요. 네, 거기서 개인적인 성적이 좋았어요 네, 모든 비밀을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원정 경기 저는 홈이 제일 좋아요 그냥 홈이 제일 집이 제일 편해요 잠실 오랫동안 했어서 좀 편한 것 같기도 하고 네. <웃음> 뭐 딱히 없긴 한데 NC구장 시설 좋아서 좋고 문학도 좋아져 가지고 사직도 좀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어, 라인스 TV 고제 삼성의 고 어, 저 사직 스타디움 좋아합니다. 어, 저는 잠실을 좋아해요. 집이 가까워. 저 잠실이 제일 좋습니다. 기억이 좋은 좋은 기억이 많아서 거기. 그 키움. 어, because it's it's a dome and you can play anytime and the field is always g o o 아, 도움이라서 이제 지붕이 있다 보니까 어, 뭐 비가 와도 계속 할수 있고 또 그다음에 잔디 상태도 괜찮아서 어, 플레이하기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잠실. 서울. 넓어서타공간이많죠 가장 좋아하는 공기자. 아, 적산